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플릭스예요. 음, 지난번에는 이렇게 비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그 원형 원형 원반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린더를 변형시킨 요 원판을 가지고 오늘 비치 테이블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음, 일단 얘하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복수. 여러 개의 그 오브젝트를 선택할 적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개가 같이 잡힙니다. Delete 키 누르고 지우겠습니다. 얘를 얘를 이제 중심으로 옮겨놓을게요, 일단. 자, 마우스 스크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내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데 그 오브젝트는 다른데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얘를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어 지금은 어떻게 중심에다 갖다 놓으니까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회전이 되긴 되는데 이게 안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패드에 있는 점, 점이 점 있어요 키포드, 키패드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0까지 있고 그 숫자 옆에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도트를 눌러주시면은 걔가 정중앙으로 가면서 걔를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 마우스 스크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그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모든 게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음, 편집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런 기능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웃음> 이, 지난번에 이 원반이 이 가장자리가 조금, 어, 각이 져보였어요. 그게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게 되는지 한번 쉐이드 스무스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어떤가요? 네, 부드러워졌죠. 어, 실루엣은 약간 각이져 보이지만은 어, 우리가 보이는 면은 부드러워져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각 각이자 될 부분도 같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쪽에 그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가시면은 그 데이터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어,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지 그 프로퍼티를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말이란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오토스무스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30도 각도보다 작은 것은 스무스하게 보여주고 30도보다 각도가 큰 것은 어 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실루엣은 살아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루엣은 살아있지만 이 면에서 면은 그게 아니죠. 자, 이 각도를 낮춰볼게요. 각도를 낮춰볼게요. 어느 순간에 각이 살아나죠? 예, 어느 순간에 이 각도값이 어느 값 이상으로 커지면 은이 면의 어떤 그 각진 면이 사라져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면과 면이 이어질 적에 이 각도,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만약에 음, 20도다. 그러면은 다시 지워주고 자 면과 면이 만났을 적에 이 각도가 20도 20도보다 작 작은 쪽 이쪽은 작은 쪽이죠. 한 10도 정도 되겠죠. 이쪽은 30도겠죠. 20도보다 작은 이 각도보다 작은 쪽은 전부 다 둥글게 보이게 스무스하게 보이게 해주고 이 20도보다 큰 각도는 이 정도 꺾이면 그거는 각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보통 디폴트는 30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가운데다 이제 구멍을 뚫고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구멍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인셋트 명령이 있어요 페이스에 보면은 어, 인셋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 인셋 페이스를 이용해서 인셋 페이스를 이용해서 안되네요 왜 안되냐면 지금 전체가 잡혀 있거든요 자 페이스만 잡아야 돼요 페이스 잡고 페이스에서 인셋 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작아져요 다른 면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페이스에서 i 키가 단축키에요 i 하고 요거 없애주고 자, delete face. 자 그다음에 얘도 i 하고 줄여서 delete face 하고 자 그러면. 제 위에 있는 구멍 밑에 있는 구멍 뭔지 뭐 크기를 같게 해주면 되겠죠 스케일키를 좀 줄일게요 자 위, 위 구멍 다시 지금 아래쪽 구멍을 알트키 누르고 엣지를 선택을 해서 전체를 잡았고요 위에도 시프트 알트, 그 다음에 엣지를 잡아서 전체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스케일키 S키 누르고 그대로 줄여줍니다. 그대로 줄여주면 문제가 뭐냐면 은 X축도 작아지고 Y축도 작아지고 Z축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Z축은 작아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Shift, Z를 눌러줘요. 그러면 X축, Y축으로만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윗구멍하고 아랫구멍을 페이스로 막아주면 돼요. 자, 그거는 약간의 이, 이제 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냥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윗면 위에 엣지 잡고 밑에 엣지 잡고 아, 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잡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엣지를 잡고 F 키를 눌러 주면은 페이스가 생겨요. F. 자, 그다음에 이 사, 생긴 사사각형에 왼쪽이나 오른쪽 엣지를 왼쪽이나 오른쪽 엣지를 잡고 F키를 그대로 눌러주면 계속 연장이 돼서 면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 취소를 해볼게요. 취소가 안 되는군요. 음, 자 다시 불러올게요. 아까 거 오픈 자, 이거 아, 오브젝트 모드에서 요거 요거 지워주고 자 다시 여기서부터요 자 그래서 페이스 모드에서 얘를 잡고 인세트를 하면 되는데 위에 구멍과 아래 구멍을 <웃음>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크기로 작아져야 되니까 위하고 아래를 동시에 잡고요 그 다음에 I 키, 인셋 키 눌러서 줄여줍니다. 네. 이제 크기가, 그, 원하는 크기가 안되는데더 줄여야죠. 근데 다시는 I 키를 누르면 안 되죠. I 키를 누르게 되면 또 다른 인셋트가 생기니까. 근데 뭐 생겨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웃음> 좋아요. 또 인셋트 키 눌러서 작은 구멍 만들었습니다. 자, 위하고, 아래하고 같은 사이즈의 이제 구멍이 생겼겠죠 지금은 완벽하게 그러면 위아래를 어, 그대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작은 구멍과 아래 작은 구멍이 선택이 된 상황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루프 툴이라는 게 생겨요 루프 툴이 생기시면 거기서 브릿지를 누르시면 구멍이 생겨요 자, 근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도 루프 툴이 없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에 에드온이 있어요. 에드온에서 여기서 루프 툴을 찾으세요. 루프 툴. 루프, 하면 이렇게 어, 루프 툴 메시 루프 툴 항목이 뜨거든요. 이거 이거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키시면은. 루프 툴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루프 툴이 생겼어요. 혹시 루프 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모드가 에디트 모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브릿지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자, 그러면 비치 테이블에 구멍 뚫린 비치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죠. 자, 다리를 쉽게 만드는 방법. 플레인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음, 이런 피지 테이블의 다리는 대충, 이렇게, 또, 음, 이렇게 생겼죠. <웃음> <웃음>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어쨌건요. 네, 그러면 일단 만들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플레임 메쉬를 하나 불러오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면만 지울게요. 딜리트 키 누르시고 only face. 그러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 모드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점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거냐면요 제가 45도 쓰러트릴게요. 초록색이 y축, 빨간색이 x축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45도 기울일게요. R, Y. 하고, 45. 45도. 왼쪽 상단에, 요, 요, 요, 요기에, 아이고, <웃음> 여기에 아유. 요기에 보시면은, 그, 각도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 각도가 45도가 되게 할 거예요. R, Y, 45도. 4 5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교차돼서 반대쪽으로도 하나가, 하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요판요 요, 요 사각형을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Shift D D는 어, 그 듀플리케이트라는 뜻인데 Shift D를 누르시고 딴데 가지 말고 ESC키로 나가면서 나갔어요. ESC키로 나갔지만 지금 듀플리케이트된 게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R키 누르고 Y, Y축 기준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마이너스 90도. 네. 그럼 이런 게 생겼죠. 자 대충 어떤 의도인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로 줄여줄게요. S, Y축만 줄여줘야 되니까 y 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요 테이블 밑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조금 크네요 보통 보통 테이블의 이 높이는 한70 75cm 정도 되나요 85cm 정도 되나요 음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식탁높이 얼마인가요? 보통 80에서 85cm이네요 꼼바 책상은 70에서 75cm고 어, 식탁 같은거는 80에서 85cm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1미터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80. 이것도 크네요. 예. 요정도.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3번 한 번에서 봤을 적에 S, Y로 늘려주고요 1번에서 봤을 적에 요정도 높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가 파이프, 파이프 같은 모양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요 각이 있으니까 얘를 좀 부드럽게 해줄게요 c 컨트 l A c 컨트 l B 컨트롤 b인데 지금 이 베벨 명령이거든요. 이 컨트롤 b를 눌렀을 적에 어떤 현상이냐면 그자 어 큐브를 하나 불러 아이고.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큐브를 하나 불러올게요. Shift A 큐브. 얘하고 어, 면으로 얘하고 얘를 잡았을 적에 Ctrl+B를 하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엣지에 베벨이 생겨요. 그다음에 스크롤 키를 굴려주면은 이렇게 면이 면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Ctrl+B를 누른 다음에 그 옆에 V 키가 있어요. V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모서리가 잡혀서 모서리가 이렇게 어. 라운드가 생기게 돼요. 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얘도 들어가서 보면은 볼텍스 모드에서 지금 어 컨트롤 B를 눌러 봤자 얘는 면이 없어요. 면이 없으니까 엣지 베벨이 생기질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V 키를 누르시면은 모서리가 변화가 돼요. 네, 이렇게 여기서 스크롤을 조금 굴려 가지고 음, 라운드처럼 를라운드 보이게 할 거고요 적당한 어, 라운드에서 클릭을 해 주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이제 얘를 파이프 형태로 바꿔줘야죠 자, 빠져나가고요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 요, 요 역삼각형으로 생긴거 요거는 메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컴포트 메쉬를 커브로 컴포트 커브로 바꿔줄게요 커브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커브 모양으로 바뀌면서 얘는 이제 어 속성이 커브예요 이렇게 커브가 되면은 여기 모디파이어 창에 가면은 요런 게 하나 생기는데 어, 요 커브 모양을 어, 찍어 주시면 커브에 대한 속성을 좀 조절할 수있고요 거기서 지오메트리 에서 어, 베베를 어, 그 크기를 좀 주기 시작할게요 크기를 이렇게 네. 파이프가 됐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잡고 S Y로 개만 좀 줄여줄게요. 이래야 진짜 같죠? 네. 이 사이에 지나가는 쇳대도 있나요? 원래? 음..있으면 해주면 되고 뭐 없으면 뭐안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얘를 이 원반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돼요 G, Z 위로만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조인트 시켜줄게요 컨트롤 J 그러면 얘네 아, 아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컨트롤 J를 누르면 J를 누르면 여기 No Mesh Data to Join 이라고 나오죠?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 조인은 메시끼리만 돼요 얘는 커브죠? 커브하고 메시는 조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메쉬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오브젝트 콘버트 메쉬 그러면 얘도 메쉬 얘도 메쉬가 됐죠 그럴 때는 이제 조인이 될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컨트롤 J 네, 얘하고 얘는 이제 한 몸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음... 비치 테이블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색깔은 좀 있어줘야 돼요 흰색으로 뭐 약간 어두운 회색 같은걸로 약간 메탈기가 있고요 러프니스가 없으면 돼요 잘 됐나요? 응? 음? 얜 그거 어디 갔죠? 오브젝트 쉐이드 스무스 하고 아까처럼 음 노멀에서 오토 스무스 살려주고요 네 됐습니다 얘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슬슬 이제 그 외부 환경도 맞출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면 지구본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월드 프로퍼티 라는 건데 얘를 클릭을 하고 음그 그 주변 환경을 그 현실처럼 좀 바꿔줄게요 여기 컬러에 노란 점을 찍어 주시면 스카이 텍스처라는게 있거든요 스카이 텍스쳐 찍어주시면 주변이 이렇게 어, 환해져요 근데 요 조건중에서 이그 니시타 라는 그런 그, 그 환경조건이 EV 모드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진을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주시고요 디바이스는 gpu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세상이 생기고 거기에 비치 테이블이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좀 얘는 다른 재질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 있고 지금 밑에 그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만 잡는 방법 받침대 중에 아무 벌텍스나 잡아주고요 이렇게 볼텍스가 잡혔죠? Ctrl-L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볼텍스가 연결된 오브젝트만 전체가 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얘도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볼텍스 잡아주고요. Ctrl-L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받침대만 잡혔죠? 받침대만 다른 메트리얼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뉴를 해주고 어사인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거 하고 밑에거 하고 이제 다른 재질이 될거예요자 밑에거는 완전히 메탈 느낌을 나게 해줄게요. 러프니스 줄여주고요. 네. 그러면 밑에는 스인레스 같은 느낌이 나고요. 위는 페인트 칠한 원반이 되죠. 네. 그, 하늘이 뿌옇고, 그, 황사먼지 많은 서울 날씨 같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청정지역으로 가야 돼요. 고도가 높아지면은 공기가 맑습니다. 5,000m 정도 올라가 볼게요. 네. 아. 이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높았나요? 3000m 네, 이정도 공기 맑은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